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와 이걸 어떻게 빨리 바꿨어 자 하나씩 볼까요 뭐 이제 신캐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게 있네 보..보로스? 보로스 SSR 같은데 자 일단 보로스 그리고 킹자 그리고 킹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누구야? 메탈 베트? 메탈트은누군가요형나 오늘 동제 뽑으 개꿀 부러워요 그리메탈 베트 그리고 아, 메탈 베트 아, 이거 야구 봤다구나, 메탈 베트 오케이 그리고 메탈 나잇 메탈라이트, 아까 나왔던 그 메탈라이트 SSR이네 금속베트요 자, 메탈 나이트 그리고 실버팽 실버팽 SSR 실버팽 그치? 실버팽 나올것 같았어 다음 아, 이건 뭐야? 피닉스맨? 야, 피닉스맨도 있네요 피닉스맨 이제 해외서버에 일단 풀렸다는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우리나라에 나오는건 좀 늦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풀릴 캐릭터라는거죠 그리고 좀비맨 지금 가장 빨리 나올 것 같다는 좀비맨. 피닉스 남. 자, 좀비맨, 그리고, 가루? 가루 가루에요? 어? 얘, 이 머리는 그 후크로다니에서, 하이큐 보면은 후크로다니에서, 걔 이름이 뭐였지? 아, 하이큐 안본지 오래되가지고. 그 스파이크 치는 데 보쿠토, 보쿠토. 복쿠토머리랑 똑같네. 가루, 가루, 응, 가루, 가루. 뭐야? 아무튼 이게 나온대요. 그리고 뭐야? 플래샤이, 플래샤이 플래시 아이, 플래시 아이, 플래시? 플래시 아이, 플래시. 플래시 아이, 플래시. SSR. 그리고. 고 캐슈? 고 캐슈? 얜 뭐야? 얜 누구니? 섬광의 플래시. 어, 아까 얘가 섬광의 플래시래요. 요거는 섬광의 플래시. 그리고 얘는 고 캐츠. 어? 고 캐츠. 자, 고 캐츠. 그리고 다음. 홍보반응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너희들이 있는 월드세팅에서 하비채널을 적극 홍보해주길 바래 이게 단가? 고캐치가 단거 같네 일단은 고캐치까지 봤구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면 자, 보로스 자, 눈이 하나인 보로스 그리고 킹 그리고 메탈뱃, 금속배트 그리고 메탈라이트 그리고 실버팽 그리고 피닉스맨, 피닉스남 그리고 좀비맨 좀비맨이 지금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죠 그리고 가로우 그리고 섬광의 플래시 자, 섬광의 플래시 이게 신캐래 그리고 고케츠 오케츠까지 무슨 돈카츠도 아니고 무슨 돈.. 마치 돈카츠 느낌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코스튬이 나왔다 하네요 한번 볼까요? 자 동제 코스튬 영인벤트 동제 뭐야 일하는 제노스 하우스워크 제노스 그렇죠 지우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정장 입은 제노스 이거 중국 서버에 나왔나보다 이렇게 되 있는 거 보니까 아오 웨딩 아마이 이거 웨딩 상디 로얄 상디랑 비슷하네요 웨딩 아마이 잘 생겼네요 화이트 후드 킹 화이트 후드 킹 킹이랑 신이랑 사이타마랑 게임하는거 엄청 귀엽던데 그리고 닌자 스포츠웨어 음속의 소닉 자 트레이닝복 소닉 자 음속의 소닉 스포츠웨어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신캐였는데 교복을 입은거네요 교복버전 아 자꾸 이거 하이큐 보면 후쿠로다니 이거 보코토 생각나가지고 자, 복쿠토 닮았어요. 그리고, 오, 수영복, 사무라이. 자, 수영복, 사무라이. 아, 중소가구나 50에서 55 사이라고. 아마이는 성격만 아니면 달성했서 아마이 성격이 어떤데. 오, 앙 모기띠 간호사. 야, 이거, 개꿀이다, 이거. 얘 이거 댕꿀인데, 이거. 야 이거 구해야겠다 야 이거 나는 씨 모기 유저로서 이거 필요하네요 자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어 모기 유저로서 간호사 모기 필요하죠 뭐야 이거는 로얄 심해왕이야 크리스마스 심해왕 크리스마스 심해왕 별로 관심 없죠 뭐야 이건 뭐야 할로윈 할로윈 아수라 모 목이 안 써도 필요하대 할로윈 아수라 이거 귀엽네요 와 다치마키 수영복 다치마키 쩝 어? 크리스마스 다치마키 크리스마스 다치마키 와 수영복 후보기 수영복 후보기 이게 이게 레전드다 시원하다 고맙다 수영복 후보기 레전드다 이거 수영복 후보기로 가야겠다 와 저거 삽니다 야씨 후영 수영복 후보기 레전드다 이게 무게 나 후보기 가야겠는데 현질해야 되나 이거 어우씨, 와 엘사 후보키, 야씨 후보키 버리면 안 되겠네. 후보키 버리면 안 되겠네요. 이거 뭐야? 개가 있네. 이게 뭔 개예요, 이거? 이거 무슨 개예요? 엉겹맨. 네, 데 코스튬으로 나온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신캐내고 캐릭터에 코스튬 씌워갖고 이제 과금 유도를 또 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수법인거 같은데 우리 원펀맨 아주 현질 유도는 짱인거 같네요 개꿀찌